아 <웃음> <웃음> 어, 나는 용해동 명물 미남당 카페 박수무당 남한준이라고 해 반가워 한준이 커피 끊은 시간은 언제 요 보통 오픈 시간이 9시 10시쯤이니까 어, 나단이가 오픈 준비를 하고 나는 혜준이가 늦잠꾸러기라서 개 깨우느라 좀 그러고 한 12시 점심시간 이후에 V.I.P 손님들을 좀봐요 <목소리도> 어, 보통 우리가 어, 출장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힙합을 좀 듣지 음, 굉장히 트렌디함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힙합, 어, K-POP 뭐 이런 것들도 있어, 듣지 음, 들으 노래가 절 <웃음> 마이러브 노래 좋아. 노래 좋은데, 하, 내 취향이 아니야. 너무 잔잔해. 그 서인국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음, 그친구 훌륭한 친구긴 하지만... 아, 긴발해. 어... 무은 이남당 알바로 들어가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남당 카페 채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채용 기준... 일단! 미안하지만 막 찼어 더 이상의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이런 거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우리는 커피지 내가 굉장히 그 커피향과 커피 향과 커피 맛에 좀 예민한 스타일이거든 혹시 다면 맞아! 다음 맞아 아주 죽겠어 그냥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 정상은 나밖에 없어 일단은 그때그때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한두개 정도 음, 또 이게 쉽게 구해지면 아니, 재미없잖아 소장 가치가 없거든 뭐그 정도. 자신감이란 나한테 무엇을 뜻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나만 준은 그 자체가 나만 준. 자신감 어디서 나오냐고? 나만 준이니까. 멋짐 어디서 나오냐고? 남준이잖아. 섹시한 거? 남준이잖아.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 남한준이야. 제이 질문으로넘어봐 주세요. 제이. 제이가 이 인터뷰를 보고 오실 수 있으니. 장미야, 아니 제이야, 우리가 처음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나는 음, 그렇게 섣부른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너에게 편스러울 필요 없어. 괜찮아. 모언이와 아이돌 관계도 알고 있는데, 그렇 차도원보다 내가 이건 나빠라니 생각해보니까... 일단 차도원보단 내가 패션 센스가 어마어무시야 하지. 그 양반이 뭐 재벌 3세고 나발이고 그래, 맞자. 허키스테가 어? 안 나잖아, 티도 안 나. 일단 존재 자체가 달라. ㅎㅎ~ 갤 게임을 해볼 건데요. 내 희소식 키대내 희소식 키드, 내 희소식. 내 네, 희소식은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거라고 제 희소식은 누군가가 내가 물어보면 쉽게 얘기할 거고 아, 그래? 다음 걸로 할게요 한 달간 쇼핑 금지 대한 달간 VR 피룸 닦기 한 달간 VR 피룸 닦기지 <웃음> 오늘 못거는데요 아직 모아놨어 응. 쇼핑은 어떻게 끄어? 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셔츠 없이 정장 입고 다니는데 무릎나온 프리이 입고 다니지 셔츠 없이 정장 입고 다니지 난뭐멀 입어도 괜찮을지 그치만 무릎나온 건 안돼 용낙할 수 없지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땀 흘리는 걸 싫어해 너무 비싸. 그럼 알연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준님 팬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팬분들의 캐처 타임을 위해서 포즈 한 4가지만 지해 주시면 방가겠습니다결국는 엔딩 포즈고 엔딩 요정이네. 자! 오케이. 나 이런 거좀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캐릭터화 돼서 인터뷰하는 게 예전에는 없었잖아. 그냥 뭔가 드라마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로 캐릭터화 하니까 좀더 가까운 느낌, 정말 살아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하면서도 재밌고 그러고 나서 결과물 나오는 거 보는 것도 재밌어. 뾱!